나는 백그라운드 이론이 충실해야 된다. 자 이번 세에는 저번에 귀신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됐다고 뒀다 그제 그럼 우리는 이제 상담에 딱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자 이런 귀신 문제, 심투인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이다 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러면 귀신을 푸는데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우리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찾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직접 관찰법이라는 거다 자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엄마일 것이다 응, 엄마 그러면 우리가 푸는데 자기가 타고난 우리는 숙명이 있다 숙명 타고난 숙명에 따라서 타고난 숙명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기신으로부터 작동을 해 가지고 일으키는 일과 사건들을 우리는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막 깽판을 지긴다 사고를 친다 이 중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도표 두번째거 한번 보자 보여주고내 보고 좀보여주고어 그거 저, 오른, 오른쪽 위에거 오른쪽 위에거 보게 되면 제일 위에부터 1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게 1번이다 1, 2, 3, 4, 이렇게 나간다 음. 자, 거기서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봐요안 1번. 응? 1번? 응. 원한 재벌 구, 구, 구설 구소고발. 응.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그 2번은? 손재 손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어, 엄마가 생각해갖고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가 좀 이상해 갖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사흘 막증계하는 것을 보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마, 망하고 흥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유가 되겠지 그지 주변에 그런 일이 막 생긴다 주변에 지금 주변에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귀신의 작용이에요 귀신의 작용 이 귀신의 행동이다 행동 작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이? 나는 몇 번이지? 13번. 아이, 숙명이 뭐니, 그지 1번. 1번. 1번. 그럼 여기서는 행동은 얼마? 2번. 주신 그치? 행동은 2번. 그치? 금방 2번까지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있고, 파면 얼마? 3. 3. 아이씨. 2는 아, 2지. <웃음> 자지금은이 귀신의 정체는 귀신의 정체는 이번 이번이라는 거다, 거다. 알겠죠? 합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수를 하는 거지 성수로 어어 어, 어. 이거는 성수를 하는 거라 그럼 이번이라는 거다 그지? 귀신 푸는 거는 성수를 한다는 거죠? 어, 이거는 기연수를 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연수다. 그럼 이거 갖고 우리는 어떻게 풀까? 그러면 이거 갖고 푸는데 이놈은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렇죠? 원래는 응? 내가 이거 정리를 다안 해가지고 어? 필요한 것만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현수 기현수가 2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풀까? 자 3을 대게 되면 2 4를 대고 되면 2 5를 대게 되면 어떻게 빨리 불러봐요 아222 어, 2, 이렇게 그럼 이거 해석하는 거야 기원수를 3 4 5 7 8 9 이런식으로 아 우리는 뭐라 하면 되면 무슨 수가 놓으면 3 4 5 6 7 8 9 잖아 그렇지 3 4 5 6 7 8 9 그럼 이거는 뭘까 아까 그랬지. 이거는 자기의 습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붙들 했대, 그제. 그럼 이거는 수련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종교에 믿치다든가 그런 단체에 갔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 귀신이 왕거야 오케이? 이 나에게, 나의 숙명에 따라서, 내 음. 네, 지금 이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된 것서 엄마가 알 거잖아. 그렇게 되게 되면 이기연수는 이거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쭉 날아보게 되면 좀더 이게 됐지? 그러면 이것서는 우리는 어떻게, 아까 지뢰했잖아. 네. 그런 습성과 환경, 이렇게 자기 잘못해가지고 이게 오는 인연수라 그게 환경이집 주변인 것포함이 있는 거 집은 아니다. 아니에요? 집은 아니고, 집은 천에 가고, 생활 자기가 생활해왔던 생활 거. 종교에 갔다든가, 소련을 그 했다든가. 아. 이것이, 이것이 습성이다. 이는 아니, 이는 아이지. 사람 따라가서. 아니지. 내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종교에 네. 심취했다든가, 명상을 잘못했다든가, 아, 수행을 잘못했다든가, 자, 기거한 거야. 네, 한 자, 기가한 거다. 네. 한 거에 의해서 귀신이 붙었다는 거다. 네. 오케이? 네. 천이 왔다 가면 어떻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혈족으로부터 우리 조상에 남아있는 조상으로부터 온거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 지금 헷갈려요 뭐? 자 아, 예, 기현수는 예, 예. 기현수는 예. 내가 타고난 숙명에 따라서 예. 내가 타고난 숙명에 따라서 이 귀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찰을 하는거야 예. 이것이 바로 기현수라는거다 예. 기현수가 되게 되면 기현수는 내이 순, 나는 숙명은 이렇지만 은 나는 이 귀신이 내인데 붙은 것은 다르다는 거다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왔을 것인가 알겠지? 알아야 될 거네요 우직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천의 경우에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왔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비현수 예를 음. 가지고 풀이할 때는 천지인 그것도 같이 넣고 풀어야 되네요 당연히 삼성으로 삼이 적어잖아요 이거 삼이잖아 삼이 아 지금 천. 아신 내가 지금 저거를 몰라서 지금. 몰고 우리도 백도 천지인이잖아 삼원 천지조화론. 그러니까 삼사오그삼 천지인. 그렇지 당연.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고 천지인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천지조화론 으로푸는걸 천지조화로. 당신도 똑같이 수리법칙으로. 그러면 뭐 사의 이인은 어떻게 설명요사의 이인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변이라고 하는 거야. 업변 어변. 업변으로 푼다 어. 사계운 기론 이 사계운 기론 어. 그렇게 이 귀신은 내하고 어떤 잘못, 업변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인연으로 맺어졌을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면은 어떻게? <웃음> 내 인생에 아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고가 아니고 우리 사주에서 볼 때는 전생 인생 이렇잖아요. 전생 인생이 아니고 인연법으로는 살아 있을 때내 살아가면서 맺어진 인연법이다. 알겠죠? 전생의 인연법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주 운의 학원을 조금 다르게 쓰게 되는 거요 조금 다르겠지. 우리는 일본일 경우에는 전생의 인연법이야. 내가 타고난 운명적인 인연법이다. 아, 어, 어. 이거는 인생의 인연좀내 삶에 대해서 내 살아가면서 된 인연법이다. 그럼 그 해석은 또 따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일삼사. 일삼사? 아, 마그거나딱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알지. 그거 딱 풀으지 않아. 그래서 예, 지금 번일 때는 번일 때는 귀신이잖아. 어, 귀신. 주변에 있는 조상의 귀신 인연으로 온 거야. 아사 어, 번대는 아, 아, 아, 예, 잡동상이다. 음. 잡동상의 인연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운명을 풀때그 개념을 도입하면 안 되지? 그어 아, 아, 그거는 뻔은게 우리 이때까지 배으면다 해야 되나?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주변 조상에서 오는 3번 인연 음, 귀신이다. 그러면 음. 이건 인연 귀신도 되나 해당이 되나요? 무슨 인연 귀신? 내 주변에서 오는 음. 조상들 아 그럼 필요 없고 오. 요 귀신이 네. 요 귀신은 나에게 음. 그 우리 조상의 인연따라 음. 우리 집에 있는 조상의 인연따라 악연이 이게 온 거야 네. 그렇게 조상들인데 비리는 빛을 받으러 온 인연이 있는데 온 거야 뭔지 알겠지? 그니까 그거는 2번이라는 거지, 내가. 아, 2번이 인생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네. 맺어진 인연들이고, 내부의 애견이고, 3번일 경우에, 3번일 경우에, 3번일 경우에는 우리 조상들인데 빚을 받으러 온 악연들이 내인데 붙은 거야. 아, 조상, 이게 빚받을. 그렇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가게의 조상들인데 받을 빚을 우리는 우리가 유산을 이게 그러니까 뭐내 유산을 안 받겠다 하면 괜찮은데 유산 받으면 손자들인데 막내려가잖아한번다얘기지뭐 오빠가 하게 되면 난주그 끌고 갈데 없으면 어떻게 형제들인데도 막 갖다 딱지 붙이고 그러잖아이도내 내가 다른 사람인데 같이 준 적이 없다 그데 오늘 처음 하는 거다 있잖아요 기현수 에서번일 음. 때는 여근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본일 때는 조상줄로 어, 그렇아저 조선실이야 이거. 아니, 아 이거. 응. 아삼번일 때는 3, 3, 3. 우리는 이 조상줄이다. 조상의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온거고 일이 될 때는 이가 네. 될 때는 내가 네. 그 내가 만드는 거야. 그삼번일 어, 3번일 3번. 때는 아, 주변의 인연으로 해서 덮친 거야. 그렇게 무당집에 자주 간다든지 대지도안 하는 무당집에 자주 간다든지.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 뭐, 나도 치료 귀신 들린 사람, 이 치료를 많이 해주다 보면, 뭐마마 하는 사람들, 뭐, 기치료 한다는 사람들 좀더 들리가 있지. 그거는 마찬가지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3번, 4번 4번에, 5번일 경우에는 이제, 4번은, 4번이 주, 주변 인연들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지, 4번 이거 이거 사, 4번에서는 잡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인연도 아닌 것들이 음. 붙어갖고 내 인데 애견으로 갖다 붙은 거야 음. 음. 그 길거리이 아, 어, 갖다 귀신, 뭐 초단집에 갖다 붙은 귀신 이런 것들이 갖다 붙는 거야 잉? 이거는 실질적인 인연은 없어 사는 사회사는 실질적인 인연이 별로 없어 그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여기 있는데 여기 딱 있잖아 어, 그 동그라미 있잖아 그렇지. 엄낭이다, 엄랑. 엄낭 엄랑 그게 어떤 이 귀신이 뭐가 부족해서 있는지를 그거 풀어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 여기 노란 게1 번. 예. 우 쪽으로, 오 쪽으로 1 2 3 4 5다5번인데 음. 만 해놨지. 1 번일 경우에 세부 적인1 번은 뭐, 2 번은 뭐. 이거는 상차는 어, 상차는 다음에 에? 다음에 아, 또. 뭐또 아씨 내가 지금 그까지 다 못한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갖고. 그럼 6, 7, 8, 9도 그런 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한 끝까지야. 끝까지 물을 살라네. 아니 그게자1 <웃음> 번. 음? 오의 얘기하는 거죠? 오의 1번. 아, 오의 1번. 구슬 보석이랬다. 그죠? 네. 그러면 이 구슬 보석은, 에, 우리가 그거대. 자, 구슬 보석이라면 이 사람, 이 귀신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다. 그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잊어먹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욕심, 욕심이 과득 차있는 귀신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치를 못하고 옛날에 욕구를 못 채운 사람들이 있지 여자 청춘기 아 여자 청춘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많이 많다고 음 그렇게 원한을 표펴지는거어그 음? 뭐 다음에 이제 주문이주문이낭보 그제 이주문이다 그러니까 이주문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 채워져 채워 달라고 하는 소리래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굿을벗어난 내가 사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기 위해서 내 몸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머니는 많은 것이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주머니가 비 있다는 것은 많이 굶주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난하게 살아 갖고 저음뭐 굶고 살았다든지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 이런 사람들은, 주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제사상을 열심히 차려갖고, 천도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노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이 노자 돈 많이 필요하지, 그지? 이 돈의 원수가 진 사람이야. 그렇게 돈으로 우리가 돈을 띈 사람도 있고, 돈에 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다 응, 어, 어, 만기, 정말. 주로 만기, 예. 예. 그 다음에 책 보시한 사람들은 이 책을 보시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무지해서 이런 일을 비추고, 못 배워서 이런 원한을 쌓게 되고, 이것이 자기 실수로서 원한을 쌓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지 알겠어요? 아 자기가 무죄가 실수해 갖고 우리가 뭐 죽었다든지 아. 어, 당하고 손실 보고 망하고 이런내 응? 어. 원한을 쌓고 어. 있는거야요 원한을 쌓고 어. 원한 있는 음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 처음 풀어주는 거네 어. 자그 다음에 실타래 오색실은 이걸 목숨이에요 빨리 죽는거 자살하고 차 사고 나가고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거 응? 어, 비밀, 행사 비밀 행사 쪽이 회사 많다 어, 어, 그런 것들은 게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 이것은 내가 갖다 붙어왔는데 이번이라 하면 어떻게 내 인연에, 내 인연에 의해서 왔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은 엄청나게 굶주린 귀신이라는 거다 오케이? 네. 나는 즉각기 요만큼 맛배기 피우고 뒤에 그거 할랬더만,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되네. 자, 그럼 5분까지 했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귀신이, 이육이 뭘까? 육이 뭐겠노? 종류. 6이 종류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 귀신은 분명히 이 동작이가 따로 가 있다. 아, 그렇긴 해. 그어 조상기 동작기 그 만기, 동작이 만기. 어. 말 적어, 빨리 빨리, 빨리 적어. 저거는 개가 있잖아 조상기 동작이 조상기 조상기 동작기 만기, 동작이 만기 아기 원기, 아기 원기 아기 작기 이렇게 됐잖아. 그게 뭐라고요? 야, 이, 이, 이. 이, 이, 이. 종류 예. 종류에 귀신의 종류. 응. 음. 기연수에 따라 붙은 귀신의 종류다. 원기 아기죠. 원기. 원기, 원기, 원기 원기 아기 잡기 그요 맨날 그 원기 아기 잡기아기 잡기 만기 원기 아기 번째 만기 아니, 아, 조상기 동자기 조상기 동자기 만기 동작기 상기 동작기 만기 상기 동작기 만기 원앙기 아기 잡기 상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요? 이거 순서 없이 그냥 종류만 얘기지 순서예요. 그 순서예요. 조상기상기 동작기 만기에 만기, 원기, 아기, 작기. 만기. 워기, 작기. 악기 작기. 응. 음. 음. 종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음. 있다. 순서에. 음. 그 중에 2번이면은 동작이가 와 있다. 응, 아, 아. 그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7. 자, 7은 여기 옆에 있잖아. 7을 해놨잖아. 내가 아.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일만한 실질적으로, 여기 붙은 거는, 이 기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이거는 어떻게 손재 손실 이거는 거의 똑같을 수도 있다 이 손재 손실을 말박갖고 내가 그러니까 그 원한 이사여 있는 거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이 귀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애군을 갖고 올 것인가 이런 거다 그게 8이지 에요이 그게 8이다 어떤 애군을 갖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애군을 갖고 오든가, 그거를 부는 거다. 8, 9, 응 응. 어떻게 죽어서, 어떤 어, 이것의 정체, 귀신의 정체가 어떻게 어떻게 죽은 거다. 지금 저희 물음표는 뭐예요? 어디에? N, 3 옆에, 2 옆에, 옆에. 거 2지. 2점 더 2지. 3, 4, 5, 6, 7, 8, 9. 어. 3, 4, 5, 7, 8, 9. 7 아, 치는 아까지 아까지 핵 계산했잖아 이게. 이게 7번이에요 음. 그다음에 그게 십8 번. 아까 관찰법에 들어갔잖아 이게. 7이고. 음, 이게 이고이고 이게 음. 기어스 팔이고, 어떤 악연은 어떤 악을 묻이나 어떤 정체가 나타나 성향이고 음. 이게. 성향이고 여기를 미치는 영향. 음. 음. 이것이 이것이. 그러면 이런 일을 많이 만드는데 이, 아, 이 귀신은 어떻게 죽은 귀신이다 이렇게 놓은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지막 9번이다 자 9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수 있는 부분들이 못된다 맨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 이 귀신은, 이 귀신은, 나중에 우리 풍운지기에 보게 되게 되면, 풍운지기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푸는 거야. 그중하네요 어떤 인연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풍운주기를 기신풍을 주기, 기신풍 주기를 했는데 내가 정리를 못했어. 아예전 음. 해놓고 있지요그 풍운주기잖아. 아니 운주 안에 기신들로 다쓰있 선녀, 막 동정하고. 모른다. 그는. 예전어요 그거는 뭐를... 있으죠? 그거는 다그 바로 찍기 상담을 할때 그거 푸는 것이 인데. 그렇게 그게 시기별에다 틀인데 그거는 내가 정리를 다 못했어. 아, 그러면은 음. 풍운주기에서 지혜풍이 불어온다, 뭐 인연풍이 불어온다, 지혜풍이 불었을 때 기신풍이니까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했을 때에 이 지혜풍의 기신이 뭐냐 찾을 때 여기 나오는 거야. 아, 그러나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지혜풍이 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 풍운주기에서 어떤 풍이 오는데 요 풍에서 해당되는 그 귀신풍이 나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의 지금 이렇게 희두거리는이 사람의 풍운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천년풍이천년으로온 것인지, 지연으로 온 것인지, 인연으로 온 것까지는 알아. 그 뒤에는, 그 찍는 거는 내가 정리를 못 해갖고, 그래서 풍운주기를, 이 사람의 풍운주기 나이를 딱 찍어보면 돼. 그러면요, 응. 19번 있잖아요. 응. 44살. 19번, 만4살 그러면, 천지인이잖아. 네. 여기 몇 살이고 스물일곱 아이가. 음. 여기가 오십네 시고. 자 그러면 여기 서른여섯, 여기 만다섯 여기잖아. 그러면 천지잖아. 네. 그러면 요 지에 지하풍 딱 불어왔겠지. 그데 지하풍이 불어왔어. 지금 음. 그러면은 기신풍이 와서 지금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 여기서 많은 어떤 인연으로 왔는가? 아 이것이 어떤 인연으로 왔는가를 우리는 이 번이잖아요. 이번 인연으로 왔다는 거다. 이사람이니까는 그거는 관계가 없고 음. 19번이니까는 또 다퉈지. 다 틀리. 처음부터 다 틀리죠. 그럼 숙명은 1번이고. 그러면 숙명은 아 숙명은 어, 숙명 숙명 1번이니까는 응. 응. 어떤 상황 상황이냐면. 음, 아, 그럼 좀 이따가 고 이것부터. 아니, 아까 공부하는거니까 응. 3번으로 봐요. 그러면 1 곱하기 3이잖아. 응. 그럼 이게 전부 다3 3 3 3인이네 이게 전부 다3 3 3 3 3 그러면 3 3미이잖아 그러면 응. 3번이면은? 3,33이든 사람으로부터 옮겨 왔다는 거다. 그치? 십구분 것들만 칠성 주례, 인연 주책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음. 그럼 다 있는데 이거와 관계 없이 관계 없이 갖다 붙은 거다.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어. 지금 지가 갖고 와서 어, 사람으로 인해서 갖다 옮긴 거다. 그 신내림도 사람으로 붙으가는 겁니까? 음? 신내림도 사람 신내림도 조사기 거다. 받아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구독 음. 찾아가서 신 받은 것도 그것도, 음.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 옮긴 거짓말이네요. 거지. 그럼.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금 그 뭐야 저기 잖아요 내일 저기 그 19분이잖아요 그걸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아 그러면 확실히 알고 풀어보자는거다 그러니까 그삼아서 그러니까 음. 뭐 그렇게 뭐 삼아서 지금 푸는 방법은 다 있어 그래 그거야 이자 네. 그러면 보자 어떤 네. 자 정확하게 3번이나 네. 그러면 3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3에 3이요 3에 3이요 3에 3이요 3, 3, 3, 3, 3.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여 보자 이거는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옮겼다는 거다 그치? 조상이 아니다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아까 뭐랬나? 귀신. 귀신이랬잖아 그치? 귀신 인연으로 온 거야. 자이 삼은 뭐 했나? 돈. 이거 바로 돈이래죠. 그렇게 그러니까 야는 야는 귀신이 갖고 돈 까먹는 거는 잘할 거야 말이야. 분명히 돈 까먹은 잘할겠지 돈만 까먹으면 어디가 다싶보 하나도 없어. 주도 주도 끝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삼이 어떻게 만기가 만기잖아 만기. 만기의 돈이다. 그러니까 이 이이 귀신은 어때 돈의 원수가 진 사람이야. 그러면 칠에 이것은 뭐고? 자 여기는 어떻게? 고통, 불안, 우울증, 정신 창란 이런 거잖아. 이 아이가 지금 정신 창란, 우울증 이렇게 외롭고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런 거야 지금.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돈 갖고, 돈 갖고 자살한 거야. 돈 갖고 자살한 거야, 이거는. 돈 때문에 자살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내일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까, 아까 지금 뭐이고? 지역풍이잖아. 네. 지역풍이 딱올때 되는 거야, 그치? 음. 지역풍이 딱 오갖고 이 3번이라는 거다. 지역풍의 3번. 근데 요거를 내가 정리를못 했다. 요 시기에 딱 집고는 어떻까? 음. 기신발도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래, 기신과 전혀 알지. 조상 줄과 내린가, 책성줄에서 내려오는 신병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이 조상줄에 기신병. 내려온, 조상줄 내려오는 신병이 아니고 응. 갖다 붙은 응. 예, 그거다. 그렇게. 운명과, 운명과 상관없는 갈병이 기가 신병이다 갈병이 어. 응. 응. 그러지그래서 응. 지금 응. 아, 지금은 아.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타고 내려온 신병을 아니다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여부에서 갖다 붙은 거야. 그렇게 묻해야 되는 거예 그게 더 중요한 어. 내려서 내려 받는 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 갖고 있는 저거를 쳐내는게 쳐내는 중요하다. 내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친히는 행사를 해야 돼. 저 갖고, 어떻게, 그 영통을 잡고, 이렇게 부리면안 된다는 거다. 저 저거, 저를 무조건 친해야 돼. 오케이? 1 9번이어도 친한다? 응. 예, 19번이 친해야 되는 거 친하고, 자기 수행하는 응. 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친하고, 만일 그쪽으로, 만일 턴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조상신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9번인데, 음. 한번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죠? 음. 그게 복습이니까, 그지? 확실히 그래야 알어지잖아. 음. 만약에 1인데, 음. 7번 상황이, 음. 어, 저기를 5번으로 간다 치면. 자, 그러면 좀더 5번 해보자. 그러면 다 5로 가잖아요. 응, 음, 5다, 그지? 어, 좀더 5가 아니지, 왜? 어, 오, 7번 상황만 5라는 음. 거잖아. 그러면, 5니까, 이에 1에, 오에오오 5. 오오오오 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거는 지가 어디 가서 붙어갔다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전생의 인연 따라,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악연으로 온 거야, 악연. 받으러 온 거야. 자, 여기서는 우리는 뭘했나 아까 지금? 실타를 그렇게 목숨하고 관련되있다는것 그래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아이는 명하고도 아주 고약한 그 운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뭘까 아기 아기 독한 놈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독하게 행동할 거라 이 말이야 엄마 부모인데 아주 독하게 행동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지 뭐랬노 오. 음. 응. 7에 5. 응. 음. 그거 힘든, 고통, 어려움, 가정사탕 가능. 그러니까, 그 이게, 이거는 집안을 막 파탄을 시키는 거야, 계속. 그 식구들 다안 아, 보고. 아, 지금 안 보고 거구나. 막 거부하고 막 파탄이야, 음. 그 9번, 8번은. 8번에? 8번에 음. 5죠? 응. 음. 3, 4, 5. 도로사, 무시체, 생사불명, 무용고. 그러니까. 못 찾는 기시. 응, 아, 이거는 찾을 수도 없는, 갖다가 붙은 거야. 그리고 한 거지, 그런 그러니까 게는 3번도 고약하고 5번도 고약하고 그렇게 고역하 아, 고약한 어, 고역한 것이란 말이야. 하고 결론은 이거는 조상이 아니다. 이건 조상이 아니고 무조건 치야 되는거야빵 치네요. 어, 천재질을 고민해 봐요. 이인 것을 제가 볼때그 음. 행동 성향이 있잖아요. 파악이가 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찍어 그래도 답이 오, 똑같아 나중에 오, 보게 네. 되면 유사한 설정을 갖고 네. 있다. 3번을 보나 5번을 보나 난아. 결국 4번 4번, 다 똑같아 비슷하다. 결국은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다. 아상에서 내려오는 응. 이런 신명이 아니다. 그, 그, 그 많이 붙을 수 있는 사주에 응. 외부에서 관계 없는 그떤 무도관 이것도 붙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붙 그리고 똑같은 경우 다른 데서부터 하나는나사람은 옮긴 것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구비를 하는 응. 두 개가 많이 넣었다 가면. 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붙은 것이요. 하나는 지가 가서 붙은 거야.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붙인 게 아니면 이거야. 응. 그렇게 부모라든지 그런 환경에 의해서 붙어, 붙은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이게는 이것이, 그,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가동, 가동을 하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 아 그러면 이것이야 이거다 이것을 붙어온 거야 병원에서 붙어온 거야 이거는 이거는 병원에서, 음, 병원에서 붙온 거야 이거는 조상에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바로 붙은 거야 그럼 이걸 찾아야 우리가 풀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음. 이제 찾는 거는 이렇게가 찾는다 지금 조거를 음. 어떻게 해결하느냐? 쳐내는 건 쳐내잖아요. 그죠? 쳐내, 내고, 이 아이한테, 이제, 내려주는 거, 지켜주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아, 그걸 이제, 치내는 방법을 알아야지. 지금은 치내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 지키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흐리니까. 어, 불러봐. 아까 그그 그 지금 이분이 경우를 얘를 들으면은 응. 지금 지풍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응. 근데 일, 일반 사람들 이게 비켜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연히 비켜가지 수지. 그럼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아까 저얘기했잖아그 일을 하다가 나는 기운이 강하니까 내 인도 올랐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어. 그럼 그러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서 자기 힘으로서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잘못을 일으러 해서 벌어진 건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지. 그런, 그런 질문이 아니지. 자기가 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자꾸 애착이, 자기의 기운이 애착을 하니까 저기 갖다 붙이는 거지. 점쟁이들이무 뭐 때문에 갖다 붙겠노? 내가 이거 풀다 보니까 잘안 풀리거든? 저 집이 맞추려 하잖아. 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야. 다 맞출라 그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힘과가안 되지. 사버려. 그러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기신 갖다 붙이는 게 태반이 그거라이 말이야. 그렇죠. 이 기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귀신, 귀신, 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 기치로 한다 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전부 다 귀신 붙인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거든. 그, 거 그, 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야, 뭐, 그다 야가스면 전부 다 당하고. 그러니까, 어, 신도 그렇다. 신도 응. 신도 자, 신도 그러면, 신도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하다. 그죠? 상담은 상담이고, 해결책도 없는가, 백내 상담하면 뭐할 거냐. 좋단다, 줍니다. 귀신 얘기만 하면 좋단다. 아이고, 참말로.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누구, 그냥 가락하면 가지나? 치려면 어떡해? 그럼 몽디 갖고 또 패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가, 저 뭐, 안수기도 한대 샀고, 뭐, 무당 데리고 가갖고 귀신, 뻥, 불뚝불뚝 하니까 무조건 같은 은 때리 이는 게, 그, 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신문이 나지, 텔레비. 그, 펜다고, 귀신이 비지도 않았는데, 펜다고 해갖고, 그, 대란 그게 안 됐지. 맞나? 그러고, 예를 들면, 귀신 푸인 사람이 귀신인데 비는데, 귀신을 어떻게 친해 겠노? 그거는 무당 도 이제, 다시 해야 된다. 우리는 비는 거야. 경계시키는 거야. 그래 그렇죠. 무당들은. 친해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정문이했다고 하고, 어, 그럼, 이거, 빌고 좀 떨어져갖고, 좀미갖고 자른데, 좋은데 가라고, 그리고 빌고 좀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친내는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친애는 게 없다. 여기는 친내는지남초를한개딱붙이나갔고 여기 있는 거 여기로 보내놔면, 또지남초 있으면 따로 올거 아이가, 일로. 일시적인 거에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절차가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조상풀이들 을 하고, 그게, 이제, 온 사람들을 처음부다 오면 조상풀이만 하잖아. 그 조상풀이 무엇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조상을 잘못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다, 신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을 해기로 해서, 귀신병이든, 이 귀신, 이거는 무조건 친해야 돼. 신을 받아가고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신을 받아, <웃음> 받아갖고 갈 사람이야 아 돼. 자기는 갈 수도 있지만은 이갈 사람이야 아 돼. 왜? 이기신이얼마든기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는 거야. 막 갖다 빼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약 구슬 한다고 해보자. 무당이 구슬 한다고 해자. 자, 기신이붙었으 무당이 빼놓을 수는 없어. 일반 사람이 기신이안 보이는 데뭐 잡기고 뭐, 뭐 귀신을 알 수도 없고 뭔가 좀 몸쪽에 불러올 수도 없고. 그럼 여기 불러오는 것은. 굿을 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조상만 불러 오게잖아 맞나 조상위에 불러 올수 있는 사람은 뭐 있겠노? 근데 구다는 사람 굿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조상을 불러갖고 조상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귀신 붙인 놈이 오겠나? 안 오겠지. 아 오겠나 안 오겠나. 굿할 때 너무 너무 귀신들이 오더나 없지. 없다, 이 말이야. 그, 조 조상들만 오잖아. 남아있는 조상들만. 전부 다안 오지만, 가보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노? 그니까 러 조상들이 오는다. 이 조상인데, 우리 반미 갖고 보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 무당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조상들이 못간 조상들이 오는 거야. 천도가 안된 조상들이 오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그러면, 이 천도가 안된 조상을 풀면, 어떻게, 여기에, 이 조상들이 지고 있는 이런 귀신들인데, 짐 빚이 많은 거야. 이 귀신들인데, 우리가 먹이는 거야. <웃음> 달고잖아. 나 저자가 달고 갖고이 사람이 빚받으러 온다이 말이야. 우리 집에 구단도 하게 되면, 조상은 따로 갖고 우리 집에 먹지만, 글마인데 빚, 글마인데 빚 있는 귀신들이 쫄쫄 따라온다면말이 내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 귀신들을 우리는 미는 거야. 달라 들지 말라게. 그런데 이할 사람이 기신병이 들리다만 이것들인데 이것이 올 가능성이 역수로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달라붙어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달라붙으면? 응. 그 귀신이 달라붙으면? 아 그러기 지금 포기 위해서 하는 지 방법 아이가. 갚을 수있그 귀신 들리면? 아 그럴 지금 해가지고 일차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잡기가 많은 거는 이제 선환풀이를 하든지 우리 소상 풀이를 하면서 빚을 일단 해결하는 거야. 귀신을못 집인데, 이만 여기서는 귀신인데 우리 내가 한때 벌들 안미고 이것으로 우리 땜빵합시다, 빚 있는 거 땜빵합시다 하고 어느 만부상에미 갖고 잘 가시오 하고 보내잖아.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노자돈까지 버텨주고 돈이 지카가 부지마너. 아니 그저 정도도 아니어허 그거죠. 그지가너노자돈 없으면 그거 주고 밥 없으면 밥도 주고 뭐 아직 할거할 거잖아. 그러면 무당은 딱 요까지야 음, 그고까지 밖에 못하는 거야 그거 갖고 어떻게 귀신 친해는 없다 이 말이야 고까지 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 찻동상이 우리가 붙들어 해봐 <웃음>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좋은데 가라 하는데 이 귀신들이 붙들고 있으면 내 아무리 조상 천도해봐라 그가지나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 되지 자, 죽는,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빚이 많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막 1년이고 끊는다, 이 말이야. 왜? 빚 받아가기 위해서 그지 가족들인데 소소 병원비로 다 끄집어내갖고 싹다 끌고 갚는 거야. 가나도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아픈 사람이 1년, 1, 1년 동안 버틴 건데 그 병원비 얼마나 되겠노?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하겠노? 손실이 얼마나 크겠노? 그러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막 1년에 병이 하든지, 1년에 병이 하든지 내일 당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못 하잖아. 그럼 쫄쫄 자기가 준거 있잖아. 켜준 돈까지 다 긁어 갚는 거야. 그러면 이년에 뭐 어떻게 해? 싹다사거지요 그리고 또놀데 없으면 어떻게 갚는 거야? 그거 귀신들이 귀신코칼로시라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람 대비 나라는 거다. 그 사람들이 낳아주면 이 사람은 가뿌는 거야, 아니?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요까지란 말이야. 한계는 요까지다. 이게 해놔놓고, 뭐, 저 귀신 띠때자고 허설이 하면안 되는, 거. 여기 가갖고 귀신이 발동하면 하니까 어떻게, 해? 몽디 갖고 패갖고 죽이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갖고는 안 되네. 귀신이 뭐, 몽디 맞나? 몸두가리가 없는데, 뭐, 몽디 펴봐야 뭐, 쟤는 사람 패겠나?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넘어가는 거야. 이까지는 무당이 했지만은, 그 뒤에는 무당이, 무당, 무당이 귀신 보고 어떻게, 해? 자기가 귀신인데, 귀신 보이 귀신이 어떻게 쫓아내겠노? 귀신, 귀신이 귀신 보고 뒤 꺼져라 하면, 귀신이 뽑을 때 때리쁘지. 뭐 도생 귀신, 뭐 이런 거 있다면서. 막 귀신이 아니, 뭐 저거 뭐, 뭐 자제 뭐, 그런거 필요 없고 자제를 뭐. 귀신하게 되면 귀신 뽐발댁 때려픈데아 그거는 저거 하는 소리지 지가 최고 높기 니게 꺼져 하면 간다 얻긴 <뭐라> 사람면 그러면 이 귀신들이 사람 하나도 없게 그그그 때문에 무당들이 대접을 못받는 거야 무당은 어떻게 나는 이게 최대한 우리 소상들을 잘 불러갖고 여기에 빚지고 있는 사람인데 빚을 열심히 잘 갖겠다는 그것만 해야지. 내는 뭐 어떻게 높은 신이고, 저는 학업신이니까 꺼지라. 그거보다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당들이 올바로 뜻, 못 패지. 그러니까 뻥이지. <웃음> 아, 오늘 참 아침, 낮에부터. 자, 여기까지 이제 그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수련 팀을 만드는 거다. 이 수련사 팀이라는 것이다. 자, 외수련사 팀이라면, 귀신인데 사람이 언제게 이기겠노? 자, 예를 들어서, 힘 된, 뭐, 이 대빵 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저게. 그럼 저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기겠노? 우리는 떼거지도 가서 시설를 폭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귀신이, <웃음>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노? 아, 여러 명이 쫓아가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천북에는. 그제 하는 동안에 세명은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된다 했어요 세명이죠양사봉은세명이 있어야 안 당한 귀신인데 안 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세명이 우리 경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정신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 한 명씩. 그죠 나도 정신 나갈 때가 있는데 귀신 팍 짚으면 정신 나갈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최소한 대로 네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도 순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아무게 동시에 못칠까이가 지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놈 팍 찢다가, 이놈 팍 찢다가, 이놈 팍찢다이런데이 말이야.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하고, 귀신을 채내려면, 귀신하고 이어져 있는 끈을 끊어야 되겠지? 끈을 꺼내야 되겠나, 안 꺼내야 되겠나. 끈이 없어야 그 귀신, 치내고 도망가든지 쫓아내든지 하지. 이 끈을 묶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노? 물에 빠진 사람들은 끈을 몇개를놓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나도 딸리 들어가든지 지가 딸려오든지 할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것을 채내는 것이 우리는 업장풀이라는 거다. 이 끈이 업장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왕이 어떻게, 업장을 줬잖아, 이? 업보따리를. 업장보따리를 줬는 거야, 그제? 목걸이를 줬잖아. 이 끈이다, 이 말이야. 이 목걸이를 잘라야 이거 뭐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것을 치냈다 하더라도, 이거, 이거 뭐 해가지고 빌어갖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 업장을 끊지 않으면 귀신 치낼 수가 없어. 그러면 귀신하고 붙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일까? 이것이 바로 천부이 하는 내생경이에요. 이랬지? 자, 이것이 우리는 내생경이라는 거다 업장풀이를 하고 난 뒤에 이 내생경을 가지고 귀신하고 붙는 거야. 자, 이것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기를 쫓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우리 기계로 있대, 가학적인 게 있어요. 기계가 모기가 억수로시하는 소리를 안 내갖고 모기를 쫓는 게 있지 그 다른 오면 모기가 다도망가붙잖아 그러면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귀신이 듣기 싫어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 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보수 풀때 있지. 5분에 선거할 때, 623 선거할 때, 623승거할 때, 보수들이 하도 이 시끄럽게 떠들어다 놓으니까 처음부터 도망가갖고 어떻게, 새팔문 다찢집었잖아 그럼 귀신도 마찬가지네. 귀신하고 이길락하면 이게 떼그리로 붙어갖고, 왕왕왕왕왕 그려야 되겠지. 귀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막, 조져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귀신인데 우리 사업한다고 하나 보자 귀신하고 사업하는 거야 그런데 귀신하고 사업하면 할래요? 이러면 귀신이 가겠나? 이 새끼 죽이려면 꺼져 꺼져 꺼져 꺼져 막 팍팍 하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경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칠 때는 항상 죽비로서 가는 거야 나타나면 치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귀신이 송신해갖고 어떻게? 속시끄러워서 가는 거야. 어, 속시끄러워서 <웃음> 도망가는 거야. 가고 나면 우리가 울타리만 딱 치면 되는 거야. 문딱 닫아보면. 그치, 여기서 우리 하잖아. 문 닫는 쟁은 어떤 쟁이냐 응? 어? <웃음> 아이, 그, <그대로> 들어봐. <웃음> 아, 그래. 이, 이 내생경인데. 자, 이 내생경 전체는 우리가 이 정지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몸을 해부를 해야 되는 게다.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꺼집어내고 쫓아야 돼. 그래서 수술하는 경이 우리는 개인, 개인 내생경이에요. 음. 이거는 곱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데. 그냥 하는 게, 내생경, 천부육경에 보면 내생경이 아니라, 내생경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 상태에서 칵 풀어가지고, 여기는 곱하기 엄청난 힘든 과정이 그아요 그 힘든 가정을 우리는 여러 명 모아갖고, 막 붙는 거야, 계속.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어떤 데는 우리 밤새만 하는 거야, 요 힘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보면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 있고, 술캐막 그냥 내뱉는 놈이 있다, 잉? 귀신 또, 금방 하더만 금방 도망가 푸는 것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안같더라 버티고 앉아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가다가 여기서 막나잡빠 지갖고, 울고 불고 하고, 막 토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걸러 음. 가지고 들어오니까 조금 겠네수사 팀. 아, 그래서 음. 여기 이것을 걸러 놓고 어. 가는 거야. 기신 불리사 아. 하면 걸러내야 돼. 걸러 놓는가 안 걸러 는 아마 완차 이거라면 안티가 안 돼. 1차 걸러 음. 갖고. 음. 그래서 이것을 치냈다해 가지고 수술했으면 음. 어떻게? 수술이 이게 다 나서야 될거 아니야. 음속에 있는 거. 그럼 이게 났는데 우리가 뭐 한번 한다 갖고 그때 바로 났나? 이게 무슨 이거 뭐? 응? 5초본도 같이 쫙 붙이 보면 나할 수도 없다, 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활치료 들어가는 거 재활치료가 아니고, 이제 귀신을 안 붙여야 돼. 자활치료. 응, 자활치료. 스스로 자활치료. 하는 거 스스로 못하면 엄마라도 해줘야 돼.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60일 동안. 음. 60일 동안 이런 개인 기도를 해가지고. 나 이제 내일 더 이상 오지 마. 그렇게 울타리를 다 치는 거야. 개인 기도는 영혼 수련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 소원 기도하는 거 그게, 그래. 응, 그래. 응 기도, 그래, 응 기도. 그러니까 영혼을 수련하는 경인데, 응.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이제 나는 기시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정상 상태로 오는 거야. 그렇지만 혹시 내가 지금은 정상 상태가 돼도 또 상한 주변 상이 워낙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자기 우리는 개인 기도를 수시로 해서 하든지 명상을 해나가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이거 하루 준비하고 이래갖고 한 이거 하루 밤샘 귀신은 어떻게 해? 왜 밤에 하느냐 하면 귀신은 어떻게 해? 밤에 온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는 뜰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밖에 낮에 해도 돼. 이거는 낮에 해도 되지만 이거는 시내는 것은 낮에 하면 수분 푼다 이 말이야 몸속에 딱 수분 있으니까 안기노잖아 수술하라 하면 알아야 되지 그래서 밤에 하는 거야 업장풀이도 밤에 하고 이것도 밤에 하고 그러면 이틀 밤샘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래도 떨어져 나갈 똥 말똥 하는 건데 이 100% 떨어진다 나간다 보장 없어 그래 해도 떨어져 나갈똥말똥 하는데 이거 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떨어져 나가겠나? 안 된다 는 말이야 맞겠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천도되지 못한 그 조상 중에서 천도되지 못한 인연의 결론영가가 문제를 발생하고 아니지 천도가 안된 그러니까, 천도 어, 조상도 예, 있고 어 네. 바가트 연가들, 이년에 오는 연가들 이 어.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음. 조상과 그 이년에 오는 연가와 문제를 일으키는 연가들을 다푼다는 거다. 그렇죠? 응. 음. 이것을 푸는 거는 이 조상을 불러 가지고 음, 음. 이거와 관련된 있던 연가들을 따로오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갖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연가들이 와 있느냐면 345689, 345678까지 해 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아니고 예 용은 아니구나. 어어요요 요거. 칠팔이가 찾아내고 아, 아. 찾아내고 난 것을 아, 아. 저 무당 언니아들이 아. 이모야들이 <웃음> 이제 아. 막 이래 하는 거고 부모들께서 아, 하시는 아. 거고 그 다음에 술을 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업장 부르 어, 치내는 거예 어. 이거는 워낙 시간도 많고 엄청나게 빠르고 이 정신이 파착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달이 많이 돼야지. 되 이거는 노는 거지만. 예를 들게 되면, 달걀락 하면 같이 놀아줘야, 통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한바탕 놀기도 하고, 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 꼭 필요한 거야. 무당을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아, 모, 할수 있는 아, 아무나 할수 있나? 아무나 할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무당 만들어갖고, 무당도 아닌 무당을 많이 만들어놔갖고, 여기 문제죠. 그래서 이 가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마지막에는 자기가 더 이상 안 붙여야 돼. 또 힘들어가지고, 아, 또, 어떻게, 뭐가 다 타는 거, 니좀다 줄게 하면, 어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끝. 또, 이제는 그 뒤에는 한번 떼냈는데, 또 갖다 붙이면 이제는 떼낼 수 없다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는. 한번 떼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다 붙이뿐 사람들. 이런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는 절대로 안 온다. 사람도 있잖아. 아 그거는 신발이 내려가지고 신의 힘으로 내려온 것이지 음. 귀신이 붙어갖고 때렸는데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음. 이 사람 귀신이해 자, 불러 봐. 1982년생. 1982년 네. 4월 6일 4월 6일 여자고요. 남, 밤. 나. 나. 자, 여자. 네. 이거몇번이고1 3이네 응? 13번 맞나? 13번 이네1 13번. 3번에 13번에 우리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아, 자 그러면 이것이 아 그거 빨리 저기 가서 찾아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래서 이래다가 상태를 우리는 풀을 했잖아. 그 이사람현상이어냐고정해서 음. 음. 자기 부모한테 막 달라들고. 음. 막 미친 듯이 먹고 미친, 미친 듯, 응, 그래 미친 듯이 그 그게 굶주린 거한번 봐봐. 굶어 죽 그렇게 가정 파탄. 응? 어? 시집도 아직 못 갔어요. 어, 시집은 뭐난좀에뭐 그랬는데 시집 갈수 있겠나? 다때시고 고통, 불안, 우울, 좀 정신고 이그몇 응, 응. 번? 번. 정신고 3번. 자, 그러면 3 번. 그럼 3이잖아 응. 그럼 3을채 갖고. 보자, 삼삼삼삼삼 삼. 오 번에 나온 이거 삼. 그렇지? 음. 미친 듯이 먹었다. 우리는 느낌이 있지? 뭔가 굶주린 거겠지. 욕심이 대단히 많겠지이 삼은 먹가이 밖에서 붙어 어댔더라그지돈 자살 사업 실패. 아, 그거 말고. 8 번. 그런하지 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부터 불고 밖에서 불어왔고, 어, 이거는 귀신인연이라 그랬다, 그치? 네. 조선 귀신인연. 이것이 뭐고? 돈. 이거 돈이잖아, 그치?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되겠나? 막 실패해갖고 굶고, 뭐, 이렇게도 많이 있겠지. 이사람은뭐 해야 돼? 돈, 자살, 아, 아. 고통 불안으로. 어, 뭐 이것이 어떻게 자기가, 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산, 자살. 사업실비. 어, 자살이 됩니다. 뭐 사업, 돈 누구잖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아, 어, 모르겠다, 이때. 부모님 어, 부모님겠지 그러면 저기 몇 살이고? 서른. 서른일곱. 만 삼십. 만 서른여섯. 여자예요. 자, 그러면 서른여섯. 요거 요게 서른여섯이다, 그제? 자, 그러면 저것이 어, 천 지, 지, 선 지지입니다 천, 지 아니 지예요 박사님, 위에 지예요, 지 제가 지 알잖아요 음, 13번이니까 아, G. 지나나, G. G. 천에는 지나갔어요, 2 7세 아, 전에. 천은 지나갖고 지에, 네, 지에, 지에, 네. 또 지가 질 거예요. 아, 지뭐 여기 지가 하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기획풍으로 몰아쳐 왔다 이그치 기신풍은 왔는 거예요? 기신풍. 그럼 어떤 귀신이 왔겠나? 요런 귀신이 왔다. 만기. 그렇게 뭔가 부족한 거야. 아니? 그렇게 붙은 귀신들이 어떻게 만기가 붙은 거야.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돼? 응? 오는 느 것은 그거는 사람마다 참다 다르지. 오느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이거는 지 f 불이는 발동을 하는 거야. 지 f 이리는 것은 발동을 하는 거동언동 여기 서는뭐 여기 3시니까. 3 6시지만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사이니까2 8부터 시작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28부터 네. 3 6 사이에 여기서 발동하는 거. 야 말 하면 28 아니면 29에 발동하겠지. 그 음. 중학교 그는 어릴 때온 거고. 중학교 때인가부터 이 아이를 끊으려고 온산천을 다녔어. 그러면 그 앞에 걸 풀어야지. 지금 오는 게 이거는 발동한 거고. 청북대. 그러면 이거는 전풍 때다, 그러니까 네. 어. 이거는. 이풍 때다. 그고 이거는 천년풍이라. 예, 조상. 천연풍은 이 천연풍은 어떻게 조상. 이런 기사 조상이 아니고, 이 천연풍은 어떻게 조상기들이 조상기가 붙은 게 아니고, 조상기도가 조상기들이 이때는 풍파를 일으킨 거야. 조상기가 이 기를 어떻게 갖다 붙인 거야?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조상기에 빛밭으로 온이 기그들이 여기 갖다 붙인 거야. 이때 오는 거는. 대신 갚아달라. 내나라고. 내나. 내놔. 그렇게 깨롭히면. 그렇게 이조상기로 인해서 조상기로 인해서 야가 천년풍이 불어가지고 그때 이런 귀신들이 이런 귀신이 갖다 붙은 거라 고칠 수 있나? 응.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나고 물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왕할 때라는 거다 재풍이. 그데 이때는 왕할 때는 효과는 많이 크겠지 좀. 끝날때그예가져요가왜그는왜이물어보는면 네? 그 제가 물어보는 끝나는 의미는 이 사주에 이 아이가 이것이 끝이나 있는, 있는 사주가 있는지. 지이 보면 안 끝나지 계속 가는 거지. 이 가는, 결국은 신병이라는 거다. 자,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안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안 끝나는 사람은 안 끝나. 아, 이거는. 완료 올랐기 때문에, 기회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작용을 해갖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기회풍은 왔을 때 끝나는 거 없어. 그건 아주 정신병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더붙수면 붙었지. 어, 붙었으면 붙었지. 그거 지선적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말이야. 절대 못끝내 못끝내는게 지혜풍이 붙으면 지혜풍이 붙으면 아니, 아니. 제 말은 음. 지이풍은 주기에 음. 끝까지 그런 풍이 있어갖고 발동할 수 밖에 없는 운명구조가 되어있으면 운명구조가 아니고 죽어도 못 끝나는거고 만약에 이하이 4주에 음. 예를 들어서 60의 모든 이런 풍들이 끝난다 에이 그런거 그런 거 없다 그런, 그런, 그런 논리는 아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다. 사자하고 상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은거는 그럼 붙어 붙으면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나? 이것이 빙의로 발전할 것인가? 신병으로 발전할 것인가? 식기로 발전할 것인가지. 이게 발동하다가 이게 주춤질 때가 있잖아요. 아, 주춤빌 거 없다. 없다고요. 기획풍은 내가 가지고 있는게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기풍? 그래. 기신풍이 라는 아, 거. 기신풍이 응. 는 이때 가 폭발하는 거야. 이 몸속에 붙어 갖고 있는데,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노? 그거 가만히 있는데 떨어져 나가겠나? 아니, 까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 나가지, 안 나가지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아, 그 떨어져 나가면, 응, 떼놔놓고, 떼놔놓고 하면, 떨어져 나가갖고, 똑바로 되기만, 그, 막,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 제 말은, 음.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이 행사를 치러서 음. 떨어져 나갔다. 음. 근데 이 아이 사주에 그런 기획풍이 또 불어오는 시기가 있으면 또 붙지 않나? 또 붙지 않나? 말이 진짜 많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여기서는 이제 천년풍이 지났고, 네. 기획풍이 왔고, 네. 나중에는 인년풍이올 시기가 한번 있어요. 네. 네. 그때만 잘 넘, 넘기면 되는데, 음. 이거는 말년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오도 상관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음. 그렇지만, 음.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음. 그 풍들이 음. 조금 젊은 시기에 한, 한참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풍들이 오면 행사를 음. 내가 보냈어요 그죠 음. 보냈는데 이 사람 사주에 풍이 또 와야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붙잖아요 음. 무조건 붙는 건 아니고 아니 무조건 붙는 게 아니다 무조건 하면 안자 그렇지. 무조건 붙진 붓... 않겠지 근데 사주에 그게 있으면 오잖아 아니, 아니. 자 여기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아 어, 그렇게 안 예, 안 예, 아니에요? 지금 지금 풍은 주기를 예. 그렇게, 그렇게는 그렇 우리 우리 어? 저 배진 선생이 네.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다는데 오바패스하고 뒤로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풍은 인연법을 배우고 어? 풍은 주기를 배우고 이것을 배야 지금 올바르 이야기하는 지금 어쨌든 풍 때문에 자꾸 귀신이 갖다 붙는다는게 아니고 풍에는 그냥 우리가 인연법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애군들이라든지 액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풍이 귀신과 관련돼 갖고 어때요 이것이 바로 귀신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귀신이 붙어 갖고 빙의가 되든 신빙이 되든 이런거지 이거는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귀신이 작용해 갖고 애군과 액풍을 부르는 거죠 그게 지금 자꾸 오베페이제 그러니까 풍운주기를 얘기를 하니까 음. 음. 또그 풍은 주기하고 상관없는 질문이 음. 내가 떼도 사주해서 이 사람이 음. 그런 그게 오면은 또 발동을 하지 않나 뭐가 붙어도 붙지 않나 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붙는 게 없어 이런 풍은 붙는 게 없어 이런 거는 백분을 와도 붙는 게 없어 내가 애군이 있고 이런 거죠 귀신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붙었을 때는 떼낼 수가 없다 이말이야 이건 떼내고 떼내고 치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거고 이렇게 되는거는 이건 애폭은 아, 전부 다 그런게 아니죠. 음. 자기 사고생각도 있고. 음. 어, 한강과 여건도 있고. 있고. 그래서 그거도 하나의 단면적으로는 설명할수없는거에다 음.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이거는 뭐다 뭐다 이런 답을 하면 안돼.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뭐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쉽게 나갈 수도 있지만 꼬약한 거는 쉽게 또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여러 명을 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빙의하고 신병의 차이가 많은 거야 이? 빙의 개념는 어떻게 여기에 내몸 속에 귀신이 여러 명 갖다 붙이는 게 있고 항면만 다 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바깥에서 작동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거야 그렇기는 그 용도가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단순하게 했고, 사주에 이르니까 이렇게 되야 돼. 그런, 그런 거는 사주명리, 옛날에 그, 엉터리 그 사주명리선 하는 털.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귀신세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뚜껑 음.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음. 음. 일단 그래도 수리의 사주학으로 이렇게 풀었을 적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주 구조상 이게 떼고 이 시기가 지나서 또 발동하는 시기가 오면 음. 이 사람이 떼도 저 정도 쎈 귀신이 아니어도 다른 어떠한 귀신이 와도 사주에 그러한 구조가 아, 있지 않나? 구조가 네. 있는 것이 아니고, 응.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온다 했잖아. 근데 눈에는 와도, 눈에는 응. 와도 본인이 응. 넘어갔다. 아, 그러니까 넘어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 왜, 산사람은 모르잖아. 응. 내가 귀신이 내 눈앞에 가 있는지, 오는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산사람은 안 보이잖아. 얼굴은안 응. 보이지만, 응. 응. 자기는 안다. 느낌으로도 알고 강, 기운으로도 알고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에 이때 무조건 귀신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오는 것은 이런 풍력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귀신이 올 수도 있어. 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 정상이 정상을 우리는 보고 이거는 귀신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풍으로 올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요. 음. 내한테 어떠한 이 귀신이 와있다는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거는 우리가 미리 풀어놨잖아. 미리 사제에서 딱 보면 엄마가 와갖고 알아도 대처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아 아는 방법도 아는 방법도 없지. 잘 쌓은 거, 좋은 거 아니면 잘 몰라요. 어, 그러니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풀어주잖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느 시점에 어디가 풍이 오니까 그렇지. 이때는 조심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음. 미리 해 주는데 그때는 엄마가 막아줘야 돼. 그렇죠. 그거는 엄마가 막아주는데 엄마가 아, 귀신 안 믿는다 하게 되면 2년 덜럭 자식이 와 있다 이 말이야. 와 있는데 그때는 옛날 말할때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나가지고 이제 갖다 들면 더 힘들지. 봐, 예를 들게 되면 건강을 예방하는 건좀 쉬워도. 어 병이 들어가고 고려고하면 힘들잖아.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이 풍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시풍인지 일반풍인지를 우리는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풍에는 또 여러 가지 풍이 있어. 천년풍, 응? 천풍, 천년풍, 지풍, 기획풍 인풍, 인인풍도 이런 게있다 이런, 이런 풍들이. 그런데 그런 풍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애군으로 하고 액풍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이 사람은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거다. 차이점이 그거다. 이 말이야. 하나는 귀신으로. 그래서 귀신이 없이도 그냥 <웃음> 우리가 액땜했다고 넘어갔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럴 때는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액땜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망하고 이런 거다. 지금 집풍이면 뭐 상당히 지금은 발동 어릴 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했다면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가는 거야 또 주춤하고 이런 뭐 주춤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아 이거는 스스로 해결 안 한다 이거야 저 정도 되이뭐아아 어. 그 어, 그런 거는 잘 모른다. 그까지도, 덜하고 늘하고, 그것까지는 뭐. 자, 그 당시 오는 것은 알아도 이것이 정도가 덜라고 늘하는 것은 엄마가 제일 잘알 뿐이다. 옆에서 보는. 이 거. 엄마가, 엄마가 간단히 안 됐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래가지고, 엄마도 어. 잘 모르고. 그래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요. 태극상까지 갔대요. 이 아이 때문에. 왜? 이 가인애가 얼마나 더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이 음. 아이를 사는 왜 그런가? 태백산에 가면 한 가지 소을 들어준다 해가지고, 그, 이 아이 병원에 그 가그소을 들어준대요, 뭐, 귀신을. 거기 가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이, 이, 이, 이거, 뭐 음. 하는 사람들, 무그들이 많이 음. 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 한, 한 소리 들은 게, 이 아이는 아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래, 그런 거다 부질없는 이야기 하지만, 자, 우지 어, 이거는 이제 귀신풍이 올 때는 귀신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목에 적착을 하게 되면 안착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나 수가 없어 조금 더 어? 강하게 작동하고 조금 덜하게 작동할 뿐이고 그거는 정해진 것사주로서 그 정해진 것이 없어 그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 거는 어떻게? 귀신하고 상관없이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 그거는 기, 위에 거는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위에 거는 귀신하고 상관이 없어 음. 밑에 것만 어, 기사는 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로서 우리가 풀어내 돼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그리고 그래, 풀어내야 이것을 풀어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병을 진단을 못하는데 치료가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는 빙의 확률이 더 크네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빙의기가 돼 갖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야. 저기딱 수준이 빙의, 빙의 상술로 안 됐더라고. 애도 옥수리 입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렇게 저거는 상적인 교육을 못받습니 네, 그래. 저거는 그치, 가다가 그치. 가다가, 그치. 가다가 그치. 저는 가다가 나서면 음. 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 교체가 신을 교체가 아, 신을 떼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신을 떼내고 나중에 무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 받아 이해야지 신을 신을 조상 아, 신을 아, 조상신을 받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상게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가 이게 가버려가지고 상 이거는 수준이 빙의 수준이니까 만일 떨어지고 어느 정도 원상폭기가 되게 되면 신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올바른 신이 하게 되면 나머지 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먹지, 서먹든 안 서먹든 내 몸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무당의 길을 가라는 것은 무당해갖고 돈 벌이 잘해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을 사람답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상해지 지낸다, 뭐, 결국은 어떻게 해? 빙의해갖고, 나중에, 뭐, 결국은 정신병 가는 거지, 뭐. 정신병 가고 되면, 뭐, 그것으로, 뭐, 안정제 주고, 뭐, 이러면, 그것으로, 뭐, 세상 보내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한명 뜸이 아니다. 모르고 엄마가 하도 왜 그러냐고 사연을 모르고 음. 그래서, 자, 거기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